썸과 if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보면 중가로가 있죠. 중가로는 배열 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가로가 없으면 일반 수식이죠.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썸인데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죠. if를 주면 썸이 조건이고 그 다음이 참이고 그 다음이 거짓이죠 참이면 1을 주고 참이 아니면 0을 줄 겁니다 더하기를 할 거니까 0을 주면 의미가 없죠 이제 조건을 보니까 c3부터 C... c15까지 입니다 그래서 c3부터 c15까지 범위를 씌워 주시고 left로 왼쪽에 글자를 가져올 건데, F3셀에 있는 글자를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럼 서울을 가져오겠네요. 그래서 서울하고 같으면 1을 해주고, 서울하고 같지 않으면 0을 더해준다는 거죠. 근데, 배열 수식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C3부터 C10, 5셀이라는 값을 하나씩 변경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c3에 있는 값이랑 f3에 있는 두 글자를 비교해서 같으면 1을 넣어 줍니다 두번째는 경기 하고 서울하고 같은지 비교하죠. 같지 않으니까 0을 더하기를 합니다. 서울이니까 다시 1을 더하게 하겠죠. <웃음> 호남, 경기, 호남, 영남 전부 아니죠. 전부 0을 넣어주고 서울이 있네요. 그럼 서울을 1을 넣어줍니다. 이제 0은 어차피 s m 에서 0을 더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3개만 더하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3을 여기다가 표기해 줍니다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려주면 두번째에서는 경기를 다시 서울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다시 하나씩 경기랑 같은집 비교해서 경기의 개수가 여기에 합계로 구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배열 수식이 아니라 일반 수식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해도 하나씩 가져와서 비교하지 않고 이 범위를 지정하면 엑셀은 항상 메뉴에 있는 이 값만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울하고 서울이 같은지 비교를 하겠죠. 그럼 같으면 1, 같지 않아도 1이네요. 여기 걸로 할까요? 같으면 1, 같지 않으면 0. 그러면 처음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한 칸씩 내려가면서 검사하려면 배열 수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로 끝나버립니다 한번 엑셀에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서울 경기, 경남 이렇게 적어주고는 여기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um, 가로 열고 입. 이 범위에 있는걸 건데 left는 안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서울만 쓰고 콤마 맞으면 1 맞지 않으면 0을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가로 닫고 Ctrl Shift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서울이 두개니까두개가 구해지죠 다시 서울을 쓰면 세개가 구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안 쓰고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Ctrl Shift 엔터를 안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1이라는 값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검사하면서 하려면 반드시 Ctrl Shift 엔터를 쳐서 배열 수식을 해야만 하나씩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